자 오늘은 이 골드 선반을 화장실에 달아 보려고 해요. 이 골드 선반은 요 뒤에 보면 이렇게 한 군데 그리고 두 군데 나사를 박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얘를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한다고 해도 자 이렇게 위치를 설정을 한다고 해도 두개 수평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수평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알게 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먼저 여기다 끼고 또 얘도 끼고 이제 위치를 어디에 달지 위치를 선택하기 전에 양면 테이프를 해서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그런 후에, 면 얘를 살살 돌려서 지를 정하고, 물을 를 꾹. 혹시 모르니까 펜으로. 수실를 해두고 일로 일단 구멍을 <목소리>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요렇게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달았어요. 얘를 뒤집어서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달면 수건거리가 안달려요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요렇게 안에 브릿지를 요렇게 안쪽이 바깥으로 보이게 넣으셔야 해요 꼭 이렇게 넣으셔야 수건거리가 걸려요 제도 해체를 해서 제가 다시 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교차를 한 뒤에 이거를 이제 이 수건거리를 끼고 요 밑에서 얘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요. 얘를 다시 이렇게 딱 이게 딱줘야 되는데 아까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지는 거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거꾸로 자랐었어요. 저처럼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한 번에 성공하세요. 오 드디어 단단하게 수건 머리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흔들어봐서 소리가 나면 한번더 돌려주고 단단하기를 확인하고 한번더 돌려주고 단단하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저는 골드로 하고 여기는 블랙에 화이트 매치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처음에 이 안에 브릿지를 잘못 넣어서 한번더 시공을 하기는 했지만 하고 났더니 확실히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수건거리 골드 여기서 어 영상을 마치고요. 혹시나 이 제품으로 설치를 하실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